마실 거랑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데필라 종류 이렇게 있고요 가볍게 카티 등룩 마시기 쉬운 걸로 코르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패시피코라고 이 맥주도 많이 마시고 모델로도 많이 마시고 람브르스코라고 해서 이거를 콜라랑 섞어서 많이 마시더라고요. 꽤맛있었어 얼마 전에 그 비치 갔을 때 이걸 맛있었는데 음.. 맛은 비추예요 맛은 진저이랑 비치는? 이것도 있고. 음, 데킬라? 가격대가 있는 물품이나 이런 알코올 종류들은 영수증 주면은 이렇게 빔 박스를 가지고 가면 진짜 장보고 이제 사고충분해는것요구름 있는데도 그래. 음음음 What's in this salsita? Salsa? t h r a t i l l a Ah, Pastilla? Uh huh. Chile? Uh h uh, Tomato? Only? Uh t s a l t Is it spicy? Like in the r e l l Try it. Try it. With the e r v e z man. i t s m m m Nice cake. Mmm. Nice. d i you get this? It? I found it was. La escalina. o l a ayer cuando vi un s a m o n salir con un a n c o e n t o n e s e s t p a n s u y j u n r o o k o k o k i o o e i e r o e e e r o o e r e r e o o e e e r o e llama o s r t a s r 맛있는 냄새가 나요. 맛있이 나요. 이나이요이 나요. 5 0 0요0이요요요 아 h p e n 아 m u l t i m 이또 맛있어요 음! 음. 루텔라랑 깨소블라랑 음. 플라들패치즈랑 네. 맛있어 네. 아, 음? 이제 이렇게... <놀람> 그래서... Posted on the shelf. So clean. Cha cha samba, dancing like a contest. Sicko with the moves, I wish him well. Can you?